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옌턴입니다. 옌턴들의 생활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마케팅팀 인서 임수현입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홀더림에서 셔틀버스 타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네, 오전에는 아, 과장님께서 스마일 게이트 멤버십 홈페이지 개선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셔서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옆에 컵홀더는 뭐죠? 아, 이 컵홀더요? 이거는 저희 사내 카페에서 주는 컵홀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회사 마스코트 스마일 메이츠가 그려져 있어요 이 스마일 메이츠를 저희 마케팅팀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한 브랜드 굿즈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배포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커플도 말고도 그걸 활용한 굿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귀엽죠? 이 네임 탭도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원래는 회사 식당에서 먹는데 오늘은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외식을 하러 나갑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카페 뒤에는 게임존 있어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웃음> <잤어. 웃음> 마지막이다 마지막. 좀그지팔좀 뭐예요? 응다. 이겼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웃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마케팅 멤버십 관련해서 뉴스트랜드 리포트란 PPT를 제작하고 있어요. 포맷을 수정 중입니다. 네, 포맷. 네. 태님, <웃음> 인턴 해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원래 게임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스마일게이트에서 마케팅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화를 기대해 주세요.